여러분 저번주 업데이트 이후로 지금 여기 메뉴에 거래소로 들어가시면 은그 중에서 이제 재료의 스킬 교본 거래소에 보시면 은 여기 보이시나요? 전설 스킬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메뉴에 스킬 창에서는 현재 이 스킬들이 뭔지 알수 없다는 점 근데 여기서 전설 누르고 여기 아 십자가 모양 요걸 누르면은 바로 스킬 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동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매디션의 전설 스킬 자 다시 한번 모션은 그냥 불꽃 기둥이죠 일단 사운드는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네요 모션만 나오고 이렇게 효과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17.7초라 돼있는데 아마 버프 효과 이런거 다 받았을때 시간일거예요 기존이 19초로 보이고요 정신력 소모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단일 대상 1회 공격으로 자신중심 3미터 이내에 위치한 파티원 및 길드원의 최대 생명력의 5%를 즉시 회복한다 그리고 100% 확률로 기절 상태를 유발한다고 적혀있네요 얘는 영웅스킬처럼 즉발하는 즉시 발동하는 스킬이고요 공격력은 450.2피해를 줍니다 느낌상 이거는 클래스 스킬처럼 레벨 1짜리 스킬 같고요 아까 모션 똑같죠? 자불꽃기둥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화면 확대에 범위가 좀 커진다 요것 밖에 없습니다 매지션은 드디어 이 스킬이 있어야 힐러 같은 그런 느낌의 스킬을 쓸수 있네요. 단일 대상 1회 공격이라서, 발동, 시전 시간도 빠르고, 자신 중심으로 이제 파티원 길드원 회복해주니까, 제 생각에는 요, 요 스킬을 봐서는 이 전설 스킬은 영지전 또는 이제 앞으로 나올 때쟁 컨텐츠에서 꼭 필요한 스킬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지전 프리시즌 시작하는데, 왠지 프리시즌 끝나고, 정식 오픈할 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전설 스킬. 프리시즌이 이번 10월 한달 동안 하니까 아마 전설 스킬은 다음 달 다음 달에 신규 캐릭터와 함께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얻는 방법이 중요한데 뭐 느낌상 이제 필드보스 1등이나 뭐월드보스뭐 서버 컨텐츠 순위권 보상들 그리고 트랑드주거 상점 여기서 아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서도 영웅 클래스 그리고 그냥 영웅 스킬 이렇게 트랑제 주화로 선택해서 살수 있거든요 월간 한정 아마 이런식으로 월간 한정 전설 스킬을 살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매지션 말고 다른 스킬도 한번씩 볼게요 자, 다음에 볼 캐릭터는 아처 캐릭터입니다 아처 캐릭터의 파란의 기결 전설 스킬이고요오 얘는 재탕하지 않았네요 뭐야 아처는 왜 재탕 아니야 설마 매지션만 재탕하는건가 시간은 17초로 되었구요 단일 대상 1회 공격 그 전방 범위로 5초간 이동 및 귀향불가 상태 이거는 pvp에서만 사용이 되네요 데미지는 310%입니다 어, 전방 범위로 5초간 이동 및 귀향불가 이거는 이제 딜만 높으면 확정킬을 할수 있는 스킬이네요 아까 모션 보니까 1회 공격 아마 직선상에 있는 조그만 요 범위겠죠 다시 볼까요 이게 범위가 예측이 안되니까 이 활대모양으로 범위가 간다 그렇다면 전방범위 꽤 넓죠 대충 아처스킬은 이렇구요 다음은 워러드의 전설스킬인 천지격동입니다 자 시간은 19초구요 단일 대상 8회 공격 3초간 피해 면역상태 그리고 마지막 공격시에 3초간 치명타 증가율이 15% 증가합니다 공격력은 389.4%고요 일단은 8회 공격이기 때문에 캐스팅 시간이 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 8회 공격하는 3초간 아마 피해 면역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시에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여덟 번째 공격 때는 3초간 치명타율이 15% 증가 치명타 피해가 아니고 치명타 증가율입니다 치명타 터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소리죠 비슷한 스킬이 있던가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거네 들깨바람이랑 모션이 똑같네요 워러드는 음... 횟수도 똑같네 단일대상 8회 공격이네 자요 모션 잘 기억해두세요 한번 봅시다 똑같네 카메라 모션만 좀 달라지고 여기 바람 이펙트 생기고 마지막 타때 여기 좀 범위 넓어지면서 확대하는 그런 효과 이것도 재탕이네요 일단 아처는 새로운 이펙트 나오고 매지션 워러드 현재까지 좀 스킬 재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3초 무적을 정말 이용을 잘해야 할것 같네요 공속이 빠르신분들은 이 파리 공격도 좀더 짧아질 테니까 이 3초 무적을 조금 활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레이더의 경랑의 급습입니다 오 이거 뭐야 이펙트 화려합니다 쿨타임 20초에 단일 대상 3회 공격. 어, 똑같네요? 둘다 5초간 대상의 상태 이상 저항과 내성을 각각 50, 70% 감소합니다. 그리고 100% 확률로 넘어짐을 유발하네요. 공격력은 505.6%입니다. 어, 이따가 같이 나온 것 중에서는 공격력 퍼센트가 높아요. 매지션과 똑같이 이번에는 100% 확률입니다. 어, 하지만 블레이더는 5초간 이 내성 70% 감소. 내성 70%를 또 감소하기 때문에 아이템 별로 이 넘어짐 지속시간 귀걸이에 붙어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넘어짐 추가 기절 뭐 추가 넘어짐 요거 시간에 따라 좀더길 수가 있겠네요 내성 70% 나 감소하기 때문에 저항이 50% 감소하기 때문에 블레이더가 먼저 넘어짐 걸고 또 5초 안에 다른 사람들이 CC기 넣었을 때그 사람이 또 걸릴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진짜 서버 1위한테 징 찍어놓고 블레이더가 먼저 선빵 쓰고 나머지들이 또 CC기 연계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19초로 고정일 줄 알았는데 조금 캐릭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션 어, 모션은 검을 한번 베는데 참격이 두번더 나오는 그런 모션이네요 자, 모션 제탄는 아니네요 지금 싹다 봤는데 똑같은 모션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이트의 철인의 격퇴 전술 스킬입니다 어 일단 모션은 어 이펙트 엄청 크네. 자, 돌진해서 방패로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재사용 시간은 19초고요. 단일 대상 2회 공격, 대상을 끌어당기고 100% 확률로 넘어진 상태를 유발합니다. 공격력은 383.6%네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거부로 돌진하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모션이었네요. 어 그러면은 아, 테로 차단, 테로 차단이 끌고 와서. 아 포획처단 요 스킬모션 재탕인 것 같습니다. 절단 끌고 와서 100% 넘어짐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파티로 떼장할 때꼭 필요한 스킬 같네요. 요거도 확실히 전략적으로 잘사용하면 좋은 스킬 것 같습니다. 100%로 끌고 오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맞아 맞아 100%로가 넘어짐이지 끌어당긴다는 거는 확률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아, 아마도 100%로 끌고 오겠죠? 이게 회피나 막기가 뜨면은 이게 끌고 오는 게 안되지 않나요? 아무튼 나이트는 조금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스킬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에스트로의 고독의 종착지 전설 스킬입니다. 아하 요 모션 요거는 매우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요거죠 요거 진노의 전진 일단은 모션 재탕이네요. 자 쿨타임은 18.7초 요건 아마 제가 이제 장갑에 있는 쿨타임 감소 요거 효과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뺀다 치면은 19초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단일 대상 2회 공격에 전방 범위에 5초간 이동 및 귀환 불가 상태 부여 요거는 아까 아처랑 똑같네요 공격력은 310%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범위 아마도 아처보다는 범위가 좁을 것 같네요 모션을 봤을 때는 이 스킬 모션을 봤을 때는 이 일직선으로만 범위가 되고 약간 옆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아처도 일직선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요 범위가 이 전방 범위가 참 중요한데 아 애매한데 일직선으로 웬이 될것 같다 다음은 건슬링어의 광염의 사도입니다 이것도 일단 모션은 재탕이네요 일단 쿨타임 시간은 19초구요 단일 대상 6회 공격 어 이거 좀 많다 전방 범위에 5초간 실명상태 그리고 5초 동안 이동속도를 250으로 고정한다 공격력은 564.2%입니다 꽤나 높네요 어, 아닌데? 제일 높은거 같은데? 자 일단은 5초간 실명에 이속을 250으로 고정합니다 아 이때까지 나왔던 옵션 중에서는 가장 좀별론인것 같은데요 실명 상태가 약간 성강탄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보이게 하는 효과긴 한데 아, 요 상태 동안 어차피 징 찍혀져 있으면 공격은 되지 않나요? 저도 쟁 중에는 안 당해 와서 잘 모르겠거든요. 실명 상태를? 어차피 징 찍어 놓고 공격 중에 걸리는 거는 딱히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이건 참 애매한 스킬입니다. 대신 공격력 자체가 높긴 하네요. 자, 이 스킬 범위로 보면은 요렇게 일직선으로 다이는 같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커 보여요. 스킬의 모션은 이 승전의 신호랑 똑같죠? 돌아서 썼는데 범위가 좀 크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건슬링어가 범위로서 확실히 넓은 것 같고 딜량도 높은데 대신 옵션이 조금 약간 애매한 상태 이 실명 상태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세신의 극형의 온도 전설 스킬입니다 자 모션 깔끔하죠? 한번 때리는 것 같네요 자골타임은 19초구요 아, 단일 대상 2회 공격입니다. 전방 범위 영역에 10초간 2만의 지속 피해를 주는 출혈 상태를 유발한다고 되었습니다. 공격력은 398.9%의 피해를 주고요. 오, 10초간 2만의 지속 피해. 그럼 초당 2,000씩 도트 딜로 이렇게 들어가는 출혈을 만드는 것 같네요. 오, 10초간 2만 딜 괜찮은데? 하지만 100% CC기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킬을할수 없어 보입니다. 모션을 이렇게 보자면은 사설무덤이랑 똑같죠? 사설무덤의 이제 범위가 넓어진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면 여 땅에 표시가 나죠? 저걸로 이제 범위를 예상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방범위가 약간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처, 마예, 어세신, 이렇게 세 가지의 캐릭터가 전방범위 쓰는 스킬인데, 어, 셋다 느낌이 그냥 일직선 범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엑슬러의 전설 스킬인 소원을 빌자입니다. <웃음> 스킬 이름이 소원을 빌자 <웃음> 와 진짜 장명 센스 진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위로 포를 쏘올라서 맞추는 것 같네요 뭐야 근데 단일 대상이야? 일단 쿨타임은 18초고요 단일 대상 6회 공격 어, 현재 스킬의 재사용시간이 5% 감소합니다 이 현재 스킬이란 거는 이 소원을 빌자 스킬 요걸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여 슬롯 장착하고 있는 모든 스킬일까요? 그건 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일단 전방 범위 영역에 5초간 아이템 사용불가 상태를 부여하고 어 요게 끝이네? 공격력은 307% 일단 공격력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는 한 명인데 이 아이템 사용불가는 범위로 들어갑니다 아처랑 마에스터로는 아니 캐릭터 움직임 자체가 봉인되지만 엑슬로 같은 경우는 아이템만 사용 못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결론은 아처랑 마이스토로의 하향된 버전 좀더 안좋은 버전이죠 쿨타임은 뭐 다들 비슷비슷하니깐 어, 재사용시간이 5% 감소한다고 했는데 어.. 이스킬인것 같아요 느낌상 현재 스킬이라고 하는거 보니깐 그럼 결론은 5% 감소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여주는게 나을것 같네요 자이 스킬의 모션은 아 여기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좋은거 줄게 여기서는 한 발만 쏘아 올렸지만 요거를 여러 발 떨어지게 만드는 일단 기본적인 캐릭터 모션은 재탕이네요 그러면 나처랑 블레이더 말고는 모션은 다 재탕이네 이렇게 모든 캐릭터의 전설 스킬 한번 모션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추가될 스킬들은 아무래도 영지 쟁탈전에서 좀더 전략적으로 전쟁을 할수 있도록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100% CC기가 있는 캐릭터가 있는 방면 없는 캐릭터도 있는데 아무래도 골고루 파티에 넣어서 활용을 해야 할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블레이더와 건슬링거는 뒤치기로기습받는 용도의 스킬 같았고요이 어, 스킬 여부에 따라서 파티 설정을 잘 하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티에는 전설 스킬이 있는 매지션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영지전 경우 단체로 피가 부족하다 싶을 때 매지션 근처로 모여서 전부 다 회복 효과를 받는 진짜 힐러의 역할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G의 가장 중요한 역할 고정이 없는 v 보인데 전설 스킬 과금으로 이 역할을 정하려는 의도 같아요. 일단 전설 스킬이 있다면 파티의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v 보의 정보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